이렇게 모인 김에 사실 맏동산 현실 학방이 저희가 아니 사부작거리지 마라! <웃음> 신기한 게 있잖아 신기한 게 <웃음> 뭐고 그 정도? <웃음> 이건 뭐고? <웃음> 아 이거 정말. 그냥 카메라 이렇게 매달아 놓은 찍기어 이거 좋다 뭔데? 뭐가 좋아? <웃음> 이렇게 옆으로 <웃음> 아, 아. 야 이거 진짜 아프다 아. 철이야 철. 철. 철 이거, 철이야. 이거 폭력이야, 아니, 너 폭력이야. 나, 나 지금 되게 안 아프겠어 닥치라! 철 <웃음> 위해라 야 차로 살살 치면 안 아프냐? <웃음> 어안 아파 이따가 <웃음> 어 이따가 한번 한대 쳐줘 그래야겠다 <웃음> 빨리 흑백으로 바꿔가지고 <웃음> 찍었다 <웃음> 이렇게 그 원래는 매주마다 맙동산 현실학방을 하자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지지난주엔가 갑자기 투디한테 <웃음> 연락이 와서 저 코로나 걸렸습니다 <웃음> 저희가 좀 10일 정도 쉰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가 <웃음> 안 와도 빗소리 와서 할수 있었는데 빗소리가 전번에 <웃음> 도망갔었어 <잔스. 웃음> 뒤끝기는 뒤끝 일찍 뒤끝히도안 좋았을 요저기 사채도 안 해가지고, 안 해가지고 안 집에 계다 밥도 안 먹고 안 되는 지금 또 오줌도 못하고 와가지고, 와가지고 있는데. 그때 끝니까1 0시 가까이 됐거든요. 그리고 집에 딱 와가지고 사채 시키고 뭐 하고 하면 딱 열두 시더라고. 미다네 시까지 널 부른 사람이 누구야? 그거 케빈 님이. 그렇지. 자, 가위바위보해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졌어. 연비 님 잘못이야. 그어 끝. 둘이 하는 거 아니었어? 아니요. 저랑 하는 거잖아. 왜 내가 해? 내가 왜?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아니 가에 바이보도 지켜야 되는데 안 되면 가거 바이보. 어쨌든 한다. <웃음> 김구 선생님이 투표 참여 안해 가지고 결국에 졌단 말이야. <웃음> 뭔 소리 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김구 선생님 <웃음> 일어나 보세요. 김구 선생님, 그, 김구 선생님 불러 볼까요 여러분 일어서서 김구 선생님. 보급연결님 <웃음> <웃음> 입장하십니다. 바라봐라봐. 바라봐라. <웃음> 짤로 하나 붙여 주세요. 아, 나무위키에서 찾아가지고 <웃음> 네, 그 일화를 한번 붙여 주시면 <웃음> 네, 되겠고. 역사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연비. 나봉. 장난감네. 나봉비. <웃음> <웃음> 나봉. <웃음> <웃음> 나봉 근황토크부터 하시죠 그러면? 근황토크요? 근황토크 일단은 뜻죠? 연비의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어, 어떻게 해요? 네, 지난번에 왜 썰방 할때 자기 한자어를 말했는데 이제 밝을 명에 정치할치 해서 명치 <웃음> 듣는치 명치치 2D는 일단 코로나에서 이제 완쾌를 하셨고요 네, 예 완쾌가 왔습니다.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비는 뭐 명치. 아쉽게도 예, 김명치 명치 이름이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무위키에 써주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빗소리랑 저는 약간 오프라인 방, 광고 영상을 하나 네. 찍고 왔고요 예, 아, 근데 거기서 음. 전극연기를 했습니다 아, 아 부럽습니다 케빈 진짜 말 틀렸지 않냐? 어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어 어제 술 먹고 뭐 그거만 한 다섯 번 지은 걸로 기억.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난 어려웠어. 왜냐면 야, 나 그거 생각했어. 니형술 먹고 숙취가 있었던 적이 없던데. <웃음> 그러니까 내가 숙취를 겪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. 술을 안 먹으니까 아니 숙취가 어떻게 없어. 피곤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이제 나는 이제 빗소리를 보면서 그때 기억 납니까? 우리 팬미팅 처음 했을 때. 아. 그때 빗소리가 100명 모아 놓고 팬미팅을 딱 했는데 내 머리가 새탁 약간 그성황이말인 거죠. <웃음> 진짜 하얘졌거든 우리가 딱짠게 하나 있었어 딱 하나 맞아 딱 하나 전체 공연 중에 딱 하나 모였냐면은어 빗소라 뭐뭐하지 그러면 빗소리 아니 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빗소라 뭐뭐하지 그랬더니 응 <웃음> <웃음> 음, 근데 어, 연기 하더라 약간 속마음을 따로 그 박음실 같은 데서 녹화했는데 그치 녹음을 따로, 녹음을 따로 했는데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한 다섯 가지만 불러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약간 우리가 성우가 아니니까 근데 어, 근데 ㅅㅂ 이거 어떻게 하라도그러니까 <웃음> 같은 말을 다섯 가지의 버전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 아, 근데 그거 하면 되죠 아니 근데 어려웠어 아 어. 저를 어. 왜안불러줘셨저 잘하시는데 아, 나도 거 그런 거 잘하는데 300을 달라 했어야지 아니야 얘 얼공하려면 근데 500이잖아 응 음. 이미 100 채워지지 않았었어? 아니 안 채워졌어 아, 4,50만 원 채워졌어 아, 근데 그래? 이게 안 채워지고도 좀 참사다 응. 방송은안 켰어 아 그러게 아니야 방송 켰어 대우르네 일주일에 한번나테사 하고 나서 무슨, 매일 켰어? 제법? 게을비게으비게으비 게을비. 게을비.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은 알 거야 <웃음> 나태비 <때문에>. 야 나와 <웃음> 방송을 켜야 가지 그러니까 이틀 한 번이면 일주일 에세 번꼴인데 난 맨날 켰는데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나 퇴사하고 나서 맨날 켰어 전선 된 날도 켰어 난안돼나는 머리 커트를 약해서 안돼내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머리... 방송 보지도 않는 애가 나너 방송 맨날 봤는데 휴전 지... 시절만 봤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의자 <웃음> 아 의자 빼놨어? 안 속네 아 의자 빼놨어? 일단 제 팬미팅 얘기 잠깐 나온 김에 아, 네, 제가 아.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현실 압방 주제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, 맞죠, 맞죠. 뭐몇개 있어요 뭐조조수뭐 음, 뭐 이런 거 있었고 뭐막 현실 배드워즈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맞죠? 이거를 현실 버전으로 만들자니 이게 어려워 솔직히 아 맞죠 말해서.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서 한번 저희 좀 너무.. <웃음> 저기.. 우리 아, 좀 아, 고무려고 저를.. 아, 아,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아빠 다리하고 이렇게 하자 항상 아빠 다리하고 어, 나 더.. 나 저... 허리 허리 항상 이렇게 나여 자세를 좋아해 왜, 왜 그렇게 <웃음> 앉아있어? 이게 편해 이게 표정.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연기했어 이렇게 진짜 잘한다 이렇게 연기했어 아니, 진짜 잘한다 내가 이런.. 목소리는 내가 잘 따라할 수 있어 어? 그럼 더밍해 주시면 안돼 <웃음> 여기 연기하는 연비라고. 난이 자세가. 완전 똑같대. <웃음> 오. 똑같아. <웃음> 아 진짜 개얄밉다. 야 진짜 꼴뱅기 싫습니다. 꿀뱅이 싫어. 거 친해지신 분들이 연비님 언제 행복해지시냐고. 거기서 친해진 분들? <웃음> <웃음> 광고 같이 하시나요? 너 이름 기억 안 나지? <웃음> 아니야. 이름 뭐? 호잉님. 뭐라고? 호잉님. 뭐라고? 뭐라도? 뭐라고? <웃음> 아, 말코 봐도 말로 봐. 말리기 전에. 소리 타임 오 아, 이거. 저렇게. 저렇게. 저렇게. 모양을 봤는데. 아렇게데렇게 저렇게. 저렇아 저렇게. 저렇게. 저렇게. 근데, 규칙적으로, 규칙적으로 근데 그게다 막아. 아렇게 허점을 노리게 않. 팬 미팅 준비 과정을 한번 찍어 볼까? 어, 약간 왜 보면은 각자가 하고 싶은 게 조금씩 있잖아요. 음팬 미팅에서 뭔가 우리가 인원도 줄었고 해서 사실 팬 미팅을 할때 개인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인 뭐 불러다가 초청에다가뭐 같이 뭐 무대를 꾸며봐도 좋고. 근데 저희 팬 미팅해요? <웃음> 그러니까 잡아보자 이거지. <웃음> 팬미팅을 하기 전에 티셔츠부터 혹시 메일 보내셨어 아, 메일은 보냈어. 아, 음 메일은 보냈고 음. 팬미팅을 한다면 음. 네. 난 사람들 직접 태우러 가는 약간 그거 보고 싶어. 어, 어 그, 그거 사람들 어디에 몇 시까지 모이세요? 그러고 약간 관광 관광 가이드처럼 면옷 씨. 면옷 있어요? 면옷 일종. 대형 일종 따면 되지. <웃음> 오, <웃음> 오, 야 오, 오, 일이 커지잖아. 오, 오, 나 좋아, 찬성. 아니 나봉. <웃음> 어, 그, 어 근데 몇 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? <웃음> 나 진짜 200까지는 생각했어 그러면은 비행기 파일럿을 한번 가져올까요? <웃음> 수원에 되게 괜찮은 공룡장 공룡장? 음, 공룡장. 공룡장. 공룡장, 공룡장. 공룡장. 공룡장 공룡장 공룡장 공룡장 공룡장 공룡장 공룡장 그래서 한 300명 규모. 도 공룡장 <목소리> 이거 일발로 예쁜 거야? 이거 예쁜 거야? 이거 예쁜 거야! 여러분 봐봐, 이러면 내가 폭력을 안 쓰게 만들게 폭력! 멈춰! 아! 아! 형 이럴 때 같이 멈춰 된다. 아, 그러니까. 야 된다고 왜 중착고백 방관해요? 캐빈님 근데? 그니까 러 캐빈님 씩이 걸어도 폭력 방관하냐? 그러니까 <목소리> 말이 되냐? 야, 아, 아. 맞는 건 맨날 우리고 우리가 맨날 그래, 아. 방관. 사장이라고 방관. 안 때리는데 맞는 건 맨날 우리고 방관 스킬 찍어서 그래 아, 아. 아, 아, 빨리 <목소리> <목소리> 전에 언제 한번 연비랑 얘기해 봤더니 연비도 약간 공연 같은 걸좀 해보고 싶대 음, 제 룰렛에 개인 팬미팅도 있어요 0.01% 아, 음. 그렇게 따지면 나도 그거 있어 내 0.01%로 당일치기 포항 갔다 오긴가? 나 나는 0.01%로 <웃음> 다른 거 하나 더 있는 게 한라산 등반인가 있거든요 근데 케빈 님은 필참이 세요 나도 당일치기 포항 갈때형 필참이야 왜 나는 <웃음> 내가 뭔지 해? 사장. 사장이잖아 <웃음>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이런 정도의 규모를 생각한 건 아니고 그래 계속 오라 하자. 아니 그거는 얘가 뭐또 룰렛, 룰렛 해가지고 뽑히는 사람만 하던지팬 미팅 룰렛 같은 거 만들어서 뽑힌 분들 약간 비빈성 마냥 음. 차 예쁘게 꾸며놓고 어, 아니면 네. 웰컴 느낌이네. 드링크랑 어. 스낵이랑 어 정말 <웃음> 시작하기 힘들다. <웃음> <웃음> 시작하기 힘들어. 내절 버튼. 그래 내절 내절 내절 배. 한 200명 정도 규모 정도로 해서 음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를 준비해. 그러면은 뭐 보컬 트레이닝을 한번 받아봐. 뭐 춤을 준비해. 그럼 뭐춤 음. 연습을 한번 하러 가 봐. 뭐 약간 이런 거를 한 두세 번 정도 찍어 보는 음. 느낌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? 응.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좀 길거리 버스킹 같은 걸해 보고 싶었어요. 어. 그 약간 공연장에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좋잖아요. 어, 맞죠, 맞죠.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전에 100명 팬미팅을 했을 때는 진짜 그냥 팬미팅이었어 음, 그냥 뭐 우리 미니게임하고 음, 뭐 사인해주고 이런 느낌인데 아, 이번 이벤트는 진짜 공연식으로 한번 해볼까 일단 그러면은 팬콘 약간 토크콘서트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할거 한번 하고 또 편안하게 진행하다가 할거 한번 하고 뭐 이런 오. 느낌 그걸 이제 팬콘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 알았어 4번 음, 네 들은 것 같아 알았어. 일콘 일본이나 말해줘. 다섯 번째.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이 와서 공연해줄 친구나 뭐 이렇게 있다면 어뭐 같이 와서 이제 게스트처럼. 특별게스트. 놀기도. 어, 음, 어 좋네요. 1년에두 번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. 맞아 그건. 그때 예. 코로나가 터졌어요. 아 맞아요. 그 맞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다가 아 이제 한번 해보자. 음 한번. 폭값은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폭값은 얼 얼만 정도 생각해요. 그러까 나는 한 그래도 한5만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. 그치 만약에 음. 대여하고 막 하면 가면 뭔가 이렇게 또 굿즈 같은 걸 드린 것 같고 그5만 원에 대한 부채는 해야지 되지. 우리가. 어, 5만 원은 그대로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. 그럼 저희가 팬 미팅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를 족족스로 한번. 그러니까. 저희 테이블에서. 그러니까, 좀...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아, 싶은 아, 느낌이었네요. 아, 약간 어, 어, 그냥. 이게 되게 시작이 되게 미약할 수 있는데. 맞죠, 맞죠. 뭐 예를 들어서 무한 도전도 음. 왜 옛날에 보면은 막 하나만나 하나, 하나, 뭐 하나만나 하나, 하나, 음. 그거 하다가 그게 결국에 가요제 된거 아니에요? 맞아 맞죠. 아,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작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? 아 좋네요. 생각이 또 들길래. 크리에이터들은 보통 왜 여러분들이랑 좀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네. 맞죠. 맞아. 연비도 음. 공연을 음. 하면 얼공을 해요 거기서는. 아 진짜요? 네 팬미팅 할 때는 얼공을 해요. 그 대신에 네. 이제 그 사진만 유출하지 말아 달라고. 근데 오. 실제로 그 오신 분들이 오, 유출을 하나, 하나도 안, 안 했었어. 만족하셨어요 그분들은? 어? 그분 <웃음> 아니 어, <웃음> 어, 잠깐만 <웃음> 그 이유를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연비님 얼굴 봤다. 삼사년 전에 나를 봤다. 만족을 했다. 그때 애들 다 없어졌어. 괴담비 <웃음> 그때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. 마침 하형이 응.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단 말이야. 어. 아, 요즘 하시더라. 맞죠, 맞죠. 맞아, 봤어. 꼰대 부장으로 커넥팅을 <웃음> 어, 한번. 어, 제가요? 네. 음. 누가 아, <웃음> 형이야지 누가 해요? 어. 내가 할. 이렇게 <웃음> 막 하면 얼마나 재밌... 하하 형 그럼 네가 해. 그걸 하면 되잖아. 아, 근데 하형이야지 근데 우리 그런 <웃음> 사람 있어 이미. <웃음> <웃음> 와 투디눈 진짜 나는 봤어? 사람의 눈으로 빛의 속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걸 방금 확인했어 게임 서칭 잘 된다 <웃음> 나 빛의 속도를 봤어 진짜, 아니, 그, 진짜? 순간 <웃음> 어? <웃음> 그 순간 눈 마주쳤어 그 순간 눈마주쳤어 때가 오늘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아까 그때 내가 연비를 딱 보면서 어, 연비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왜 소화하지? 어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? 아, 안 네. 그래도 어제 저혈압 같은 증상이 네. 와서 조금 고생을 했네요. 아, 맞죠. 진짜 좀 억울할 것 같아. 어떤 부분이요? 카메라에서... 어깨가... 내 어깨 왜? 어깨가 상당히 넓게 나오는데? 아 짱나게 하네. 오, 어, 갑자기. 카메라가... 어, 어 환생한다, 환생해. <웃음> 얼굴도 실제로 그렇게 크지 어, 않거든요? 어, 근데 진짜 카메라에서 넓게 나온다. 그러니까. 근데 얼굴도 카메라에서 조금 크게 나오는 느낌. 그럼 저게 진짜 아닐까? <웃음> 나억울하겠다 했어 나. 그러니까 간짜로. 그러면 케빈 님은 어떤 게 진짜인 거 같아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보이는 나는 뭐 환상 속에 있는데 <웃음> 연빈 님이 때리는 이유가 이유가 다 있다니까. 여러분들, 내가 이러고 살아요, 여러분. 이러고. 이유가 있어도 어떤 그 이유로 폭력은 정당하지 그래, 않아요. 그래. 폭력은 나쁜 거야. 맞아. 폭력은 나빠. 너네들은 법이 너네들 없으면 나빠. 있고. 나쁜 거야. 법만 없다 봐라. 너네들 법이 없었으면은 이 아니라. 사회는 돌아가지 근데... 않아. 법이 없어도 우린 살수 있을 것 같아. 꼴도 개싫음이. 꼴시기싫 하지마라아예를 <웃음> 그만 좀 <사. 웃음> 아니, 아니 한번두번 한번두번 꼬집었으면 됐지 아, 세번 네번두번 알았어 번 연민님 놀리지마 너연민 <웃음> 놀린거 아니야 그냥 표정연기 연습한거야 표정연기 연습한거야 우리 그렇대. 요즘에 연기해야 돼가지고 맞아 <웃음> 그렇대 그거 뭐라하지 이거를 피해 <웃음> 울기 싫음이 <웃음> 봐봐 캐빈님 빗솔리면 안말리고 연빈님만 말리네? 그니까 러 폭력을 안하잖아 맞지. 너도 원어 폭력을 좀 가해 봐. 원어 <웃음> 폭력을 해. 요즘 그렇지. 말그 그러면서 그래. 내가 상육하면 상육한다고 또 뭐라고 해. 우리는 이구거안 하잖아. 아니야. 거기서... 나는 상육을 어, 어, 할만 어, 어. 하면은 야 그래. 그래. 그래. 진짜 진들었어 그래. 진짜 멍들었어. 옛날에다뜯으면 보면 진짜 먹는 것처럼 보이 진짜 들었어옛날에다 뜯으면서 멍들었어. 야 이거 그게다가 또 한다. 또 한다. 또 한다. <웃음> 이게 <너무 웃겨. 웃음> 나, 이게, 나 이게 너무 웃겨. 나 이게 너무 웃겨. 나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? <웃음>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어연비는뭐 어떤 춤 추겠죠? 다 같이 네네. 다 같이 합동 무대를 하나 했을 거야. 아, 합동 있겠다. 무대를 그러면 그냥 빙그미할까 너무... <웃음> 괜찮지 않아? 아, 빙그라믹 차라리 빙그라믹 그게 나. 어 빈그리. 뭐, <웃음> 근데 그러면 춤은 연비님이 가르쳐 줘요?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댄스 선생님을 한번 요즘 그거 이제 세븐틴 노래. 아이... 아 요즘엔 하이보이지 지 하이보이는 잘 몰라 이번 선생님 좀 이상한데 이거는 뭐야? 이 방금 이거 비빔밥 비비신 <소중> 거 아니에요? <웃음> 이거 손빨래하신 거 아니에요? 방금 삐그덕 떨었는 비누칠하신 거 아니에요 비누칠? <웃음> 아무튼 춤 노래 그러면 추디는 저요? 아 음, 저는 뭐 마술쇼 갑자기? 갑자기 마술쇼? 마술쇼는 H가 야지 근데 마술쇼를 음. 배워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너무 커지지 않아요? 그럼? <웃음> 마술하고 입마술님 부르고 <웃음> 아, 난 좋아 춤추려고 또 춤선생님도 데려오고 노래 또배우또 또 노래선생님도 아이, 데려오고 난 좋은 거 같아 아 그렇게 뭘... 해도? 어. 그 러스트 나랑 같은 팀이었던 차윤님이 아 맞아 그럼 춤추시는 분이세요 아, 아, 맞아 원래 아, 유튜브에 아, 올라와있어 심지어 어어 어, 맞아 어, 어. 노래는 또 섬님이 있어 그치? 맞아 음. 어떻게 이렇게 건너가도 되네요 그럼 어, 우리 팬 중에서 한 명이 그 춤추심 갑자기? 누구? 팬미팅인데 팬한테 팬, 배우자 팬 미팅인데 <웃음> 팬한테. 망아치야 팬콘 어. 근데 케빈 그럼 다음 팬미팅 어떡하냐고 <웃음> 그거를 그 다음 너무 팬미팅을 하려면 노래, 이제 노래, 춤, 뮤지컬 지금 뭐마술에라가 그, 지금 뭐 요리도 <웃음> 하겠는데 퍼레이드도 이제. 해야 돼 아, 퍼레이드도 해야 아, 아, 아, 돼? 에버랜드 퍼레이드 마냥. <웃음> 하면 돼 아니 근데 한 번에 딱 도는 거야? 앞에서 앞에서 연옆 계속 봉아 폭주 봉툴 돈 계속 한손으로그 이제 5 5 0 0 0원을 해결한다 이거를 어 괜찮다 그러면 연비 그북메가 <목소리> 안희경 나와가지고 그 오래 미스 이아예 카메라 <치안> 고센다 <웃음> 샌드, 갑자기, 갑자기 딱 공연 딱 시작하자마자 가운데 불꽃으로 된 링이. 하비가라와서 <웃음> 우리는 과연 <어떤> 인가 <웃음> 나중에 나중에 사자하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근데 여기 이렇 물려 있어. 아이배 어. 있잖아. 고아 어. 근데 <웃음> 갑자기 나와연이가와연이가막 거품 물어. 막이런 아, 근데 아뭐 그렇게 막 규모를 엄청 크게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200명 규모로 한번 녹화할 거 아니니까. 음. 그렇죠? 아, 뭐 카메라 이런 거필요없으니까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미있는 환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나. 음. 아. 혹시 그럼 몇월쯤에 하고 싶으신가요? 저는 지금이 3월 말이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한 7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7월? 아, 7월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났을 음, 음. 그럴 때 이제 사람들 움직이 쉬울 때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만 같이 얘기해도 재밌어 하시긴 할거 같아요 맞아요 거라, 그래서 너무 부담보다는 약간 이렇게 진짜 노래방 같이 왔다 뭐 이런 느낌이랄요아 그럼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맙동산 회식? 회식 아. 어때 컨셉 회식 아 좋다 맙동산 회식 좋다 가습기 진짜 소 n the country. Oh, she's so over there. She 시간. 뭐더라. 뭐더라. 뭐더라. i 어 n What 뭐더라 you there? What are you there? w h 음. 가습게 써주는 거? <웃음> <웃음> 뭐가 괜찮다? 그러니까 뭐가 괜찮다? 이게 그러니까, 그러니까. 편한 분위기를 통해서 아, 분위기. 이렇게 아, 아, 보는 느낌. 도대체 뭐가 괜찮다니까? <웃음> 가습기 써주는 애봐 <거야. 웃음> 어디가 괜찮아? <웃음> 우리 한 분들이랑 놀다 느낌 좋다는. 우리 얘기한 <웃음> 것 중에 어디가 <웃음> 괜찮아? 나 <웃음> 괜찮은. 공연하다 갑자기 야나 다음 보더라. <웃음> <웃음> 아 머더라가 진짜 <웃음> 킬링 벌스인데. 야 <웃음> 아, 뭐였지? 뭐였어? <웃음> <웃음> 아 개웃기네. 아무튼 요렇게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방금 <웃음> 말한 것들이다. <웃음>